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무과금 소설이스러 도전할 보스는 패트입니다 자, 도전하게 된 레벨은 42레벨 때 도전하게 됐고요. 전투력은 13,144입니다. 제가 지금 도전하는 이 42레벨 때 말고 39레벨 때도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어, 그때는 두세 방 정도 출혈 당하니깐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펙이 너무 차이가 난다 싶어서 41레벨까지 레버블 진행하고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고요. 어, 확실하게 40레벨을 넘어가니까 패티는 쉬웠습니다. 전투력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전투력 한 200에서 300 정도 더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때보다. 그래서 혹시나 38렙, 39렙 때 지금 패티 도전하시는데 전혀 내 체력이 못 버틴다 싶으면은 40레벨 넘어서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40렙 되면은. 희귀탈 것, 희귀탈 것에 여기 방어력 붙은거 받게 되거든요 방어력이 또 상승하게 되니까 아마 좀더 쉽게 될겁니다 자 패티는 퀘스트에서 요톤나임의 6장, 6장의 아홉번째 시든사과를 클리어할 때 나오게 되고요자 사용하게 된제 스펙입니다 자 투구, 신발, 마력의 신발이고요 나머지 악세들 저번 영상과 그대로입니다 장비가 달라진게 없죠 계속 일단은 제가 다이아를 모으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 템을 맞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전할때는 이벤트죠? 아이스 벌꿀술 여기에 공격력 1, 명중 1, 자연회복 1까지 붙어서 이것도 먹고 들어갔습니다 어, 개수가나으니까 이렇게 메인 도전할때는 무조건 먹어두는게 좋겠죠? 자 이번 부스 패티는 어, 살짝 패턴만 알아두시면은 좀덜 맞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근거리분들도 어떻게 조심하면은 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은 직선 공격. 처음 만나게 되면 바로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요거는 그냥 평타고요. 자, 직선 공격 나왔죠? 장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때까지 거인 보스 상대할 때 피한 거랑 똑같이 다리 사이에만 있었으면 그냥 바로 피할 수 있는 거고요. 맞게 되면은 출혈 상태 걸립니다. 이 패티가 어려운 게이 출혈 상태가 무진장 아파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이 처음부터 낮거나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 출혈만 안 맞으면 됩니다. 출혈 맞으면 거의 뭐 실패한다 보시면 돼요. 거인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장판이 보이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출혈 공격은 맞지 않고요. 자그 다음 패턴이 이 조그만 원 패턴입니다. 자원 패턴이 두개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원이 있고 맵 전체를 가리는 큰 원이 있는데 이중 작은 원은 살짝만 한요 정도 여기서 바로 썼죠. 우리 출혈 피한다고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형이 나올 때는 살짝 뒤로 빠져주세요. 빠지는 이유가 이 원형은 못 피하거든요. 근데 이 원형 다음에 바로 또 출혈 공격이 나옵니다. 이 원형에 맞게 되면은 자 제가 이만큼 피했죠. 이 원형을 맞으면 무조건 기절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연속해서 그 출혈 공격이 나와요. 출혈 공격 원형 나올 때 우리가 미리 움직여서 거리만 조금 벌려두면은 바로 이 출혈 공격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이 기절 상태가 바로 앞에서 걸려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그 출혈 공격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얘는 달려오고 있고 그리고 기절은 풀렸습니다 충분히 예, 출혈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는 제가 패턴을 몰라서 그냥 맞아버렸는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패턴만 어, 수동으로 좀 알아 두셔야 할 패턴이고 나머지는 어, 기존과 똑같은 패턴들인데 요런거 요런건 기존과 똑같고 자 아까 제가 예시로 말한 실패 모습 이겁니다 이 원형 장판 때 살짝 뒤로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앞에서 맞잖아요 기절 걸렸죠 기절은 안 풀리는데 바로 출혈 공격이 옵니다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분명 이 장판을 피했는데 지금 출혈 공격 다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약간 거리가 벌려져 있어야지 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이 패턴은 자 지금 전체죠 전체원 이 전체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맞게 되면은 이렇게 다단히트 들어오고요 기절 상태가 걸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패티 앞으로 끌려와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전체원 공격 패턴이거든요 저는 지금 탈것을 타고 도망가는데도 걸리게 됩니다 썼죠? 기절 걸렸죠? 아까 다단니듯 그대로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패티 앞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패턴은 굳이 뭐 도망가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뭐 일단 못 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패티피가 한 55%에서 60% 정도 남을 때 이때 쫄을 소환하거든요자 이렇게 광폭화 들어가면서 쫄을 소환하는데이 쫄들은 어, 자포하는 쫄입니다 그리고 이때 속박에 걸려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요 근데 바로 풀리죠? 정확하게 쫄들이 완벽하게 부활하면은 이 속박이 풀립니다 그리은 무조건 저 따라오는데 이렇게 저처럼 피하셔도 되고 어, 때려서 잡아도 되고 하지만 근거리분들은 때리다가 얘가 자폭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장판보일때 도망가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쫄을 없애야지 하고 때리다가는 데미지 입습니다자그 뒤로는 계속 출를 공격 뭐 패턴 나올 때마다 그냥 살짝 뒤로 도망가고 그냥 계속 가까이 붙어주면 됩니다 그래도 패티는 하나 기회가 있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저도 그냥 맞을만 했어요 여기서부터 피가 없어서 그냥 도망갑니다 원을 그리면서 도망가시면 되구요 이 보스 몹하고 너무 떨어지면은 이동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망가셔야지 보스가 바로 안붙습니다 보시면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똑바로 못 걸어오죠 이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면은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너무 멀리 가시면 안됩니다 이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어, 하지만 이 원형패턴 전체 원형패턴에 걸린 모습이고요 근데 이미 피는 많이 해보겠죠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패턴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출혈 패턴 자, 이 패턴은 다리 사이에 있다가 장판이 보이는 그 순간에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맞는 패턴이고요 작은 원 작은 원 패턴때는 살짝만 거리를 벌려주시면 되고요 요정도 그러면 기절이 나중에 걸리거든요 나중에 걸리고 출혈 피할 시간 있습니다. 이때 기절 끝날 때 그냥 바로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주면은 출혈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쫄소환 패턴. 쫄소환 패턴은 얘가 자포가는 쫄이니까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장판 나올 때 도망가시면 됩니다. 패턴은 이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도망가는 타이밍은 그냥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언제 도망가든 아까처럼 거리 벌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출혈 공격할 때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죠. 그리고 도망갈 때는 최대한 이 거리를 많이 벌리지 않을 것 그러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패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바우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